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에 식품 분석 및 실험에 대해서 함께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할 내용으로서는 수분 분석, 일종의 무게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분의 무게를 구하여서 양을 구하겠다. 그러니까 정량 분석에서 무게를 활용해서 수분 분석을 하겠다. 자, 이 실험입니다. 그래서 실험 보고서를 미리 예비 실험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여 온다 자, 이것이 리뷰 프리뷰 형태를 가지고 다시 말해서 플립드 러닝 거꾸로 학습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실험을 위해서 안전유의상을 말씀드리고 실험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리 여러분들이 해오실 부분이 리뷰 및 프리뷰 부분입니다. 자, 지난 수업에서 우리가 무게분석에 대해서 다뤘다. 그러면은 그 지난 수업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무게분석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계산식 그리고 이번 시간에 하여야 될 실험을 예비실험보고서를 작성해서 한번 보고 이번 시간에 이와 같이 실제 실험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리뷰 차원에서 실험보고서를 작성하는 우리가 양식 뭐 보고서의 서식이랄까요? 자, 이것은 논문양식을 준용하겠다. 왜냐하면 이 논문양식을 준용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논문뿐만 아니라 보고서를 쓰더라도 자 이와 같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은 그리고 참고 문헌을 기록하시다면은 논문뿐만 아니고 아니고 보고서 양식으로도 아주 깔끔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자, 서론 본론 결론 참고 문헌 자, 이 순서 이 순서를 꼭 지켰어. 우리가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서론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 자이 실험을 하고자 하나 실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그리고 기존 연구된 사항을 기록을 하시고 그리고 꼭 중요한 것이 이 연구 이 실험의 목적을 서론 부분에 담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이 실험을 하는지 그럼 이 실험을 하기 전에 기존 알려져 있는 사항과 기존 연구되어 있는 사항을 미리 서론 부분에 담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론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 실험을 위한 이론적인 어떤 배경이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론입니다. 자이 이론이 아주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론이 아주 짧은 이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론과 실험을 함께 우리가 학습하는 차원이므로 여기에 관련된 이론은 필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실험으로 들어갑니다 자, 실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실험에 필요한 시약, 시료 등에 대한 내용 그리고 또 시료를 어떻게 제조했다면 시료를 제조하는 그 과정, 자 이런 것들을 이 실험 앞쪽에 담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필요한 실험기구, 기기장치가 있다면 기기장치, 그리고 이제 시료 용액을 만들고 실험을 어떤 과정으로 진행하였다면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험의 결과로, 실험의 결과로 데이터를 얻을 겁니다. 자, 이 데이터를 실험에서 얻은 결과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실험에서 얻은 데이터라고 이름을 부릅시다. 자, 이 데이터, 데이터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의 생각으로 이 실험 결과를 고찰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 및 고찰로 3, 4를 결과 및 고찰로도 함께 작성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은 이제 실험도 했고 실험에서 내가 무슨 목적으로 실험을 하려고 하는지 목적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를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참고문헌을 작성을 하면 은 한편의 실험보고서이면서 논문양식이 갖추어진 실험보고서가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자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안전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험복도 착용을 하시고 무게 분석이기 때문에 화학 저울을 이용을 합니다. 예민한 저울입니다. 또한.